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오늘은 우한가족 19편인데요 요즘 세계적으로 확산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많은 분들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일 만에 10만 명이 늘어 무려 3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데요 이는 전 세계 확진자 수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많은 매체에서 보셨다시피 다수의 미국인들은 마스크를 왜 쓰냐고 하며 실효활동을 해왔습니다 안 쓰는 이유로는 범죄자처럼 보인다 혹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한다 등인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당장 저번 달에 미국 대통령의 말 때문에 더욱 마스크를 안 썼다고 합니다. Unless you are ill. 일반 시민은 자신이 일반 감기인지 아니면 감염이 된 건지도 모를 테고 무증상자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가 없으면 스카프라도 써라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타워지공 씨가 위챗 단체톡에서 나온 어떤 대화 내용을 말해준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Hello, 大家好我是陶志功也是封城的第七十天今街好多人好多车啊热闹起来刚才妹妹不是去超市了吗她说超市排非常非常长的队回去了她就没买是吧排队又危险 <웃음> <,渐渐地热闹起来了.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那么多又那么多人传的吓死人的说什么绿码变红码是啊就是我们这边微信群里面有个消息一个人就刷绿码坐地铁嘛可能后来地铁上发现了一例就是那一时间段所有的人绿码全部变成了红码现在说是别人打电话让他去隔离而且隔离被自理吓死了一千三百啊搞得我们现在都不敢去哪里怕自己绿码一下变红码然后妈妈就是红码 因为他穿的是个红负色的衣服我妈妈你是红嘛那你就是蓝嘛爸爸是黑嘛刚才嗯快递的给我打电话说是手机到了他没有那个好的好的他没有我给你翻过来不就完了吗好他走<笑><笑> 네, 종이요! 신手机! 太好了! 我这几天没有手机用,好痛苦啊! 好,那你拿回去吧! 行! 多谢我老哥啊! 嗯还跟了就可以了 哦,不是,我们家小孩剪 因为现在好大风啊,好冷啊 嗯它这里感冒了有大 对,这里风还有点大 방금 누가 머리 깎고 있는 거 보셨나요? 중국은 정말 길거리 다니다보면 위 영상처럼 가끔씩 길거리 미용사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죠. 물론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중국이 지금 쌀과 식용유 등을 사재기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동남아 일부 국가들이 식량 위기를 우려해 쌀 수출을 중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타오지홍씨도 급하게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오저가 3개월 만에 머리를 깎으러 나간다는데요. 보고 오시죠. 他妈妈准备带他去理发好自己把他弄好因为他的头发太长了哎快走了昨天看了评论然后就买了两袋米谢谢大家的关心特别感谢网友现在小泽去他跟他妈妈去剪头发没啊想在在自己剪剪出来哦对是的两包米 这啤酒是送的吗？这啤酒是他送给我们的。又没人喝啤酒，我是说是不要让他自己去卖。他结果他走了。好了，我先回去了啊。你先回去了吧。你们小心点啊。嗯，今天第一次出小区的门。是的，这里你还记得吗？是不是还是很熟悉？是的。这两天特别冷，今天穿个袄子出来又好热呀。是的。妈妈，你要不要剪头？前面还有两个，但是这个蛋糕店已经开门了。<笑><笑> 昨天洗了头的来给它喷点水吧就不洗了吧我待会儿给他剪了我回去给他洗的他它被比了没有对它有点啊还好还好那头发有的睡得歪七八坐了不好剪小孩子还好他没什么油大人头发油他就爱睡比小的一斤 三个月没剪头发了你说那就是你刚才最剪的位置贝泽啊后面给你剪的超级帅气最后是前面好了哎终于过马路了好先进去把腿翘起来让爸爸消毒喷喷喷然后然后手喷一下 샤오조의 머리가 확실히 깔끔해졌네요. 요즘 벚꽃 등 각종 꽃들이 피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외출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물론 집 주변에서 벚꽃도 구경하는 등 가끔씩 산책을 나가곤 합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건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는데 마음 한편은 불편하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이 향기로운 꽃향기도 맞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루빨리 이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걱정 없는 세상에서 걷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